자, 이 부사. so, 소, o so, so, 가 o so, so, s 거부 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다 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 A가 나, 제일 좋아. 해비가 나도 그래. 뭐라고 쓴다고? So, 아이 I. 자, 특징, 도치. 주동 도치. 다음에 또 특징, 앞이 뭐일 때? 긍정문일 때. s 어디에 있다? 문두에 온다. 자, 위치는 문두다. 긍정문에서 쓴다. 뒤에는 도치가 된다. 그니? 역시 또안의 뜻이다. 뜻까지. 이거 이제 대비되는 게, 여기가 부정문일 때. 나 재즈 안 좋아해요. I don't, I don't like 재즈 하면 이때는 뭐 나와야 돼? neither do I. 또는 nor do I. 이렇게 써야 돼. 그때는 달라요. 그 다음에 너희들 알고 있어. 접속부사도있고 무슨 뜻이야? 그럼으로. 접속부사. 이쪽에 접속사를 쓰는 거죠. 수가그이 접속사. 접속부사 또는 접속사. 이렇게 사용해서 문장 속에 쓰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데카르트의, 데카르트의, 어, 명언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원는 여기 아니지만, 난 생각한다. 보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고 보겠는데 어. 또 이뻐. 그쵸? 어, so. 어 근데 쏘가 지금 나왔는데요. 어. 다시 한번 볼게요. I like you. 난너 좋아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봐. 나도 그래. 쏘. So, 아, uh, 나도 너 좋아해.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나너 좋아해. So, um, so, so, I do. 라고 썼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부사인데요. really의 뜻이에요. 주어동사 정상으로 주인하면 그때 real, 나 정말 정말 I do라는 얘기는 like you 대동사니까 그치? 나정말너 좋아해요 이랬듯이에요. really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 어순 주의하라고요뭘 주의하냐면 어순 주의하라고요. 여기 어순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도치 도치 나왔을 때 도치 나오는 순간 역시또 아니에요. 역시또 아닌데 그 다음에 이게 정상어순이 나오는 순간은 우리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접속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뭘오부사로 쓰였는지 이런 거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맥으로 잡을 수 있어요. 문명이. 그렇죠? 어, 그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두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두 대신에 소에서. 그때 쓰였을 때 두소 전체가 앞에 뭘 봤습니까? 동사이야 일반 동사기를 쭉 받는 거죠. 그렇죠? 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 아무튼 지시어로 쓸 때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또 알아둬야 돼요. 지시어로 쓸때 소가 지시어 쓰인다. 어쨌든 부사를 쓸 때, 접속사.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부사. 부사인데 강조의 의미예요 강조. 자, 요세 개는 다르니까.